주식은 도박과 투자에 혼합된 결정체이다. 주식에 대해 사람들마다 도박이다 아니다 투자이다 여러가지 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식은 도박과 투자에 혼합된 결정체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도박이라는 이유는 우선 주식의 가장 중요한 습성인 중독성 때문에 도박이라는 이유라 말하렵니다. 노름에 미치면 가족도 몰라본다. 대체적으로 주식에 미치면 가족을 몰라보게 하는 특징이 있더군요. 초창기 제가 매매를 시작했을 때, 그 당시 황우석 줄기세포 때문에 난리 났던 시절 아는 사람이 꼬드겨 첫발을 내딛었던 조화제약, 그 당시 늦게 들어가서도 억그로 억을 만들었던, 딱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돈을 두배 벌었던 그시절에 매매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너무 흥분되어 그래도 딴 돈과 모두 함께 베팅을 하며 주식을 하였는데, 시장은 나에게 계속 수익을 주더군요. 웃겼던 것이 처음부터 따을 장사를 시작해 수익 20% 30%는 이게 뭐냐 그랬던 시절이 아마도 그때 앞으로 다가올 주식에 대한 시련이 시작되었죠. 주식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150-200%를 벌었는데 참 남의 권유로 주식시장 들어와서 그냥 꽁돈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돈 많이 벌었으니 와이프에게 그 전에도 장사를 하였던 저였기에 부족한 것 없이 돈을 주었지요. 하지만 주식으로 점점 씀씀이는 해 퍼지고 하지만 그 이후 주식시장은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작전 종목 한 종목에 내 주식 자금 50%를 날리고 그래도 원금에 비해 수익이었지만 그때 당시엔 머릿속엔 내 원금은 3억이었습니다. 결국 또 들어간 작전주에서 원금을 70% 날리고 그때부턴 눈이 뒤집혔네요. 장사 잘되던 가게 팔고 결국 어차피 주식도 열심히 하면 이것이 내 돈벌이 안되겠어. 결국 주위 사람의 권유로 단타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판 돈이 꽤 됐기에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를 돌렸습니다. 닥치는 대로 매매를 하다보니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진짜 그때 당시 증권사 수수료는 0.2% 정도의 세금까지 합하면 우어 주식에서 스캘라면 거의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수수료를 다 바쳤습니다. 결국 1년여의 스켈이라는 초단타 매매에 결국하게 판 금액의 70%까지 잃고 느꼈습니다. 아 정말 주식이라는 것이 중독성이 너무 강하다. 주식으로 인해 내 성격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고 항상 서재방엔 담배가 쩌들어 있고 뭐 인생에 나고자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잠을 자면서도 주식 생각 안지나 서나 주식 생각 누워도 엎드려 차트 생각 아무튼 본딸 생각만 하니 가정은 정말 엉망이 되어버렸지요. 진짜 주식은 도박의 습성을 가진 주요 원인이 그냥 2, 3억이란 돈을 마우스로 클릭 한 번만 하면 베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식은 너무 쉽게 아주 사이버머니라고들 하지요. 그렇게 인터넷 고스톱과 카드같이 콜콜을 외치듯이 베팅을 미친 듯 한다는 점이 도박과도 같다는 겁니다. 아니 내 가게에서나 동네 놀이터에서는 현찰을 걸기 때문에 그래도 신중했지만 이건 뭐 마우스 키보드 한번 톡톡 누르면 매수되었습니다. 매도 되었습니다. 정말 주식 하루라도 안한적 없을 정도로 주식에 대한 중독성은 너무나 컸습니다. 완전 이건 나라에서 만든 국민돈 다 갉아먹는 아무튼 그때 생각이 주식은 노름이라 생각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투자 방법을 바꿨습니다. 중대형주 위주의 스윙 매매를 했답니다. 또한 분산투자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준비해놓는 걸 배웠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은 것이 가까운 지인 중에 투자 경력이 아주 오래된 분들이 많았기에 기업 분석하는 건 멈춰 배우고 시장주도주 고르는 법을 특히 많이 배웠답니다. 금리가 인하 및 인상하면 어떤 게 좋더라. 또한 육아 상승에는 어떤 것이 좋고 영등 볼린저 밴드 스토캐스틱뭐안 배운 게 없네요. 그나마 상승장 하락장 매매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았던 것이 대형주 위주에서 조선주를 잡고 좀잘 들어갔지만 태양광 대표주도 잡았고 또 증권주 및 그나마 상승장에서 가는 종목군들 위주로 잘 잡아 그나마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나마 지수가 상승장이어서 운이 좋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배워서 실전에 이용을 잘하면 투자라는 개념이 생기더군요. 배워서 실전에서 돈을 벌면 그것은 투자와 다를 게 없다. 내가 장사를 할때 손님을 대하고 이 손님이 어찌하면 한번더 올까 그러면서 쌓아왔던 그런 것과 주식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이 투자라 생각이 듭니다. 주식에서 당연히 도박과 투자의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이 종목이 갈것 같다 하면서 기본적인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 정도는 알고 기본적 이 기업이 실적이 예전엔 어떻고 차트가 이평선이 어찌 됐네. 최근 거래량 흐름은 일봉 주봉 월봉 상태가 그러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방향성을 생각해 놓고 그렇게 움직이면 베팅을 합니다. 포트를 짜고 비중 조절해가면서 현금을 유지하고 이런게 개인적인 생각의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은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중의 몇 퍼센트로는 전업투자자이기 때문에 예전에 매매 스타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미삼아 소형주에 샀다 팔았다. 소액으로 재미삼아 들어갔는데 돈 따면 땡큐. 이르면 뚜껑. 가끔 한 번씩 불라방 풀어서 쫓아가서 고점에 제대로 물려 털고 나오고 가끔 주식을 쉴 때마다 머릿속엔 어떤 테마가 불까 어떤 업종이 될까 하면서 생각이 나고 아무튼 차트를 며칠 안 보면 눈이 멍해지고 졸립고 1. 주식을 안 하면 손이 근질근질 거리고 아무튼 그런 것처럼 중독성을 가진 것이 도박의 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박은 자기 패가 무조건 나쁠 때마다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돈을 벌수 없습니다. 살짝 트릭을 쓸줄 알아야 합니다. 고도의 심리 싸움이라는 겁니다. 상대의 패를 읽어야 돈을 따는 게 도박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도박의 고수입니다. 주식 또한 심리 싸움이 절대 적입니다. 이게 38따라지인가 아니면 38광땡인가 패를 보며 광땡이어도 따라지처럼 행동하고 38따라지여도 광땡처럼 보이는 법이 타자의 기본요건 아닙니까? 아무튼 주식에서는 돈을 벌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들고 있는데 수익률이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팔고 이 돈을 찾았을 때이 돈이 진정 나의 돈이란 생각이 됩니다. 주식에서 투자든 도박이든 이 한마디가 생각입니다. 투자든 도박이든 항상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되 또한 너무 고리타분한 성격이 아닌 내가 하는 이 일에 즐기면서 매매를 한다면 그것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항상 낮에 밥 먹고 밖에 한 바퀴 휙 돌고 옵니다. 인생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주식이 잘 되던 안되던 건강이 우선입니다. 또한 가정이 행복해야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주식에서 오늘이 안되면 내일 잘될 수 있고 이달에 매매가 안되면 다음달이 될 수도 있고 결국 한 30년은 주식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매매에 임합니다. 모든 분들 아무튼 주식에 너무 목숨은 걸지 마십시오. 너무 집착을 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냥 편하게 느긋하게 하다보면 기회가 언제든 한번 자신에게 손 내밀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내일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편히들 쉬십시오. 꼭 건강 챙기시길요.